앞쪽에서 우리가 유지 종류별로 봤습니다. 그럼 이것이 유지들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한번더 살펴보고 갑시다. 자, 앞쪽에서 우리가 트라이 그리세라 더 혼합물인 유지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인자는 결국에는 뭡니까? 결합되어 있는 지방산 종류, 그렇죠? 불포화 지방산인지 포화 지방산인지 종류와 양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성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 유지의 구성 지방산과 이제 양을 보고서 그 특유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우리가 알아보면은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물리적 성질로 용해도입니다. 자 물에 녹지 않지요? 당연히 유기 용매에는 잘 녹아요. 그런데 우리가 탄소 수가 작은 자 부치르산, 부치르산 탄소 4 개죠, 그렇죠? 자 부치르산 정도는 물에 잘 용해됩니다. 그런데 탄소 10개짜리 대칸산은 더운 물에는 약간 용해돼요 약간 용해돼요 찬물에는 거의 용해 잘 안된다 얘기고 그 다음에 탄소수가 10개 이상 되는 것들은 거의 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급지방산 저급지방산 뭐 중급지방산 뭐 얘기하잖아 그게 고급 지방산이라는 게뭐 지방산이 고귀해서 고급이 아니고 탄소수가 한 10개 이상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10개 거나 일반적으로 12개 거나 짝수잖아. 그죠 탄소수가 많은 것들은 우리가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 물에 녹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 왜안 녹느냐? 왜안 녹느냐? 물과 친화력이 있는 부분이 카복슬기 하나뿐이고요. 그 앞쪽에는 전부 탄소수소만으로 10개 이상 결합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물에 안 녹지.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비중은 어떻게 될까? 자, 물하고 기름하고 잘안 섞여요. 그러면, 은 안 섞이는데, 물하고 기름하고 두 층을 이렇게 있다면, 기름이 물 위에 뜹니까? 물 아래에 내려갑니까? 물 위에 뜨죠. 그 얘기는 바로 비중이 물보다 가볍다 이 얘기입니다. 물 위에 뜬다는 얘기입니다. 비중이 물의 비중이 물 1밀리리터가. 무게로 하면 1g이 나와요. 그래서 비중이 비중이라는 게 뭡니까? 물 물의 밀도하고 유지류의 밀도를 비교를 했는 비입니다. 비. 그 비중은 단위가 없잖아요. 비중이 1보다 크다면 물보다 무겁다 얘기고요. 1보다 작다면은 가볍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지류의 비중은 물보다 가볍고 대개 15도씨에서 0.91에서 0.95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저급지방산이 많을수록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러니까 저급지방산이 많을수록 비중은 커진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유지 비중은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산화중압될수록 유지 비중은 증가합니다. 그 다음 지방산의 분자량이 클수록 유리지방산이 많을수록 비중은 감소합니다. 자이 부분이 꽤나 생각을 해봐야 이해가 되거든요. 맞죠? 이거 내가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 것이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불포화결합 불포화도가 높다. 불포화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중결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불포화도가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탄소수 소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중이 낮아져요. 맞죠? 자,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자기 것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점도, 점도는요, 자, 점도는 유지를 구성하는 지방산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구성 지방산의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분자간 친화력이, 분자간 친화력 때문에 점도는 커집니다. 커져요. 그 다음, 불포화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합니다. 불포화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포화지방산은 반고체 상태지만 은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가졌는 것은 액체 상태입니다. 여러분 액체 상태가 점도가 높아요 낮아요 물처럼 잘 흐른다 얘기입니다. 그럼 점, 점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불포화도가 증가할수록 점도는 낮아집니다. 자, 즉 즉 유지 점도는 포화 지방산이 많을수록 고급 지방산으로 된 트리아실글리세롤일수록 점도가 증가합니다, 커집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유지를 고온에서 가열하면은요, 이게 산화 중합돼 가지고 분자량이 점차 큰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튀김기름 계속 오래 쓰면은 점도가 쫙 올라가 버립니다. 뻑뻑해 점보 입니다. 그다음 녹는 점은요. 자 일정한 녹는 점이 사실 없어요. 유지는 단일화 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녹는 점이 없,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포함한 것은 녹는 점이 낮다.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 많다는 얘기는 기름이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적다. 거의 포화 지방산이다. 돼지 비계 같은 비계입니다. 방고체 상대. 자. 그래서 고급 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동물성 유지는 녹는 점이 대체로 높고 실온에서 고체 상태입니다. 맞죠? 그 다음, 단일 그리세라드보다는 혼합 그리세라드가 녹는 점이 낮아요. 혼합되어, 혼합 그리세라드는 녹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식품 유지에 녹는 점, 마가린, 초콜릿 등이 입에서 녹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녹는 점이 마가린 초콜릿 만들고 나면은 단일 그 지방보다는 녹는점이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혀혀 바닥에서도 녹을 정도 온도까지 낮아질 수가 있다. 다음 응고점. 액체 유지 냉각하면은 응고되는 온도가 있을 거아니요 자, 단순 트라이글리세라올의 응고점은 녹는 점과 일치하지만은요, 혼합되어 있는 응고점은 녹는 점과는 달라요. 그래서, 자, 응고점, 녹는 점과 응고점이 같은 말이냐? 다르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자, 이건 자주 문제에 좀 질문이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자, 유지를 이제 가열을 시켜요. 기름을 여러분 튀긴 기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튀긴 기름 온도 올립니다. 어느 정도 올리니까 연기가 발생돼요. 연기가 그 온도가 발연점입니다. 발연점. 영어로 스모크 포인트입니다. 발연점. 그래 연기가 발생돼요. 그다음 또 온도를 계속 더 올립니다. 올리면은 프레시 포인트에서 인화점 불이 붙어 버려요. 불이 붙어요. 그다음 불이 붙은 상태에서요. 계속 온도를 올리면은 연소점이라서 계속 불이 붙어서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인화점보다 온도를 조금 낮춰버리면 계속 불이 타지 못해요.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연기가 올라옵니다. 발연점 그 다음 불이 붙습니다. 인화점 그리고 불이 계속 탑니다. 연소점 이세 가지 온도가 우리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름을 발현점, 연기가 올라온다. 이 연기 주성분이 뭐예요? 아크로레인입니다. 이 아크로레인이요. 지방 유지가 벌써 가수분에 열에 의해서 가수분에 돼가지고 지방산이 만들어지고 그리세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세롤이 탈수 반응을 일으켜서 이 아크로레인이라는 바람 어신 물질 만들어집니다. 이거 기름 가지고 조리하는 과정에서요, 이거 냄새, 냄새, 연기, 이거 맞지 마세요. 특히 조리하는 사람들 폐암 환자 많이 나오거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크로레인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리세롤이 계속 탈수되면서 탈수반응의 결과로 아크로레인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기름 탁 가열하면 위층에 뭐 파란 연기가 싹 올라옵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연기가 올라와서 유지 계속 가열하면 계속 지방이 가수분의 열분에 돼가지고 계속 나오겠죠 그럼 유리지방산 함량 계속 올라갑니다. 표면적이 클수록 불순물이 많을수록 뭐 계속 이렇게 물질 만들어냅니다. 그다음 인화점은 발생한 연기가 공기와 섞여 순간적으로 발화하는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한다. 설명됐고요. 발연점이 높은 유지는 인화점도 일반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열을 가열을 해야 되는 튀김을 튀김기름 이런 것들 발연점 얼마인지 기름 종류 잘 보고 샐러드용인데 그걸 튀김기름으로 쓰는 사람은 없겠죠. 자 이런 경우 그 다음 연소점 은 유지가 인화되어 불이 붙어서 계속 연소하는 온도를 말하며 유지의 발연점이 높을수록 인화점 연소점도 높습니다. 연소점은 일반적으로 연소점은 일반적으로 330에서 360도 범위로 인화점보다 20에서 60도 더 높습니다. 그다음. 유지, 발연, 인화, 연소점, 유지의 순도, 정제, 도, 유지 중 유리 지방산 함량, 노출, 유지, 표면적, 유지 중 외부에 들어있는 미세 물질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굴절율. 자, 이 굴절율은 영어로 r e f 티브 c t i v e Index, RI라고 표시하는데, 자, 지방유의 두께에 따른 빛의 굴절률을 측정한 값이으로 일반적으로 1.45에서 1.47 긴 탄소사슬의 지방산, 그 다음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많을수록 굴절률은 커지고, 굴절률이 커지고, 산가나 비누화가가 높을수록 요도화가가 낮을수록 유지 굴절율은 감소한다. 야, 이것도 참 만만치 가 않다. 그죠? 자, 굴절율. 그 다음, 자, 이 굴절율은 어디에 섰냐. 불포화도가 높은 어유 등에서 수소를 첨가해서 불포화도를 감소하는, 감소를 알아내는데 사용된다. 그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화유지 만들 때, 이 굴절열을 이제 활용을, 실험해서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또한, 유지의 가열산화에 의해서 굴절열은 커짐으로, 유지의 품질 검정에도 활용된다. 다시 말해서, 유지가 가열산화해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섰다. 그러면 산폐, 뭐, 산가, 과사나물가, 뭐, 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인 아주, 어,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체크하기 힘들 때, 우리가 이 굴절률만 간단히 측정함으로써도 어떤 상태인지 활용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가소성.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영어가 자주 나옵니다. 자, 영어로는 가소성을 플라스틱 플라스틱 그러죠. 플라스틱 들어 보셨잖아. 플라스티시티 해서 영어 잘 보세요. 고체에 가해지는 외부의 압력이 어느 한도를 넘어설 때 일어난 변형이 압력을 제거한 후에도 본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스프링 있잖아 스프링은 이렇게 압력을 가해가 힘을 줘가지고 힘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원 상태 바로 돌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탄성이 좋다 그래요 탄성 그렇죠? 탄력적이다 힘을 제거했을 때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힘을 뗐는데 원위치 안 돌아오고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질을 바로 이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쉽게 해가지고 여러분 뭐차럭 같은 거 가지고 어? 뭘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손을 떼면은 아까 스프링 같이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면은 만들었는 거 소용 없잖아. 맞죠. 그래 차르가 뭐 만들어 뒀으면은 빵을 만들었다. 과자 만들었다면 차르가 만 내가 만든 과자 모양 그대로 유지해 주는 성질이 바로 가소성입니다. 그래 탄성의 반대 개념입니다. 됐죠? 자, 이 가소성을 갖는 대표적인 유지는 자, 버터, 마가린, 쇼트닝 유지 자, 이게, 버터, 부터, 버터에 내가 뭐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림 그리자, 그리자마자 원위치 다 되어버립니까? 아니죠. 그림 그렸던 그대로, 그대로 유지해주잖아. 그게 바로 가소성이다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가소성 얘기 됐고, 그 다음 나오면 유화. 자, 유화. 조금. 어고 야, 이거 뭐?